미분양무담으로 불리는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네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중구, 남구, 달서구는 미분양에서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동구는 미분양해소저조를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적용기간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공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대구의 6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6,71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8개 구군 중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은 달서구, 동구, 중구, 수성구, 남구 등 다섯 곳이며이중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공급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사업자는 분양보증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경주시와 포항시가 이번에도 포함돼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823가구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